제가 미션을 받았는데요 지금 촬영장 곳곳에 질문지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보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 이 질문은 우리의 비밀 암호를 말해주세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만들자면 선우야 너가 짱! 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여기 보이는 거는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동물 중에서는 강아지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키우고 싶은 동물은 고양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인 걸로 네, 이 텐트 이 질문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여가지고 진짜 일주일 동안 떡볶이를 먹어도 별로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살은 좀찔 수도 있겠지만 네여기 여긴 기여네 여기 상단에 또 뭐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니또 미션 잘하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마니또를 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 뭔가 그때 사진 찍어준 거 말고는 딱히 잘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가 없겠죠? 네이 나무에 또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무인도 갈때 물건 3개를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나요? 저는 물이랑 음. 아 근데 비상식량 라면이 짱이긴 한데 물과 라면이랑 옷을 가져가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생존을 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대박 땅 속에 타임캡슐을 묻는다면 무엇을 타임캡슐에 넣겠나요? 뭔가 이제 다들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뭔가 몇일 지나면 바꾸는데 또 막상 팔기는 뭔가 좀 아깝고 추억이 있고 하니까 바꾸기 전 그런 스마트폰에 저는 타임캡슐을 넣을 것 같고 진짜 막 20년 후나 뭐더 오래 지나서 30년 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되게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많은데 진짜 딱 봐도 보이시죠? 완전 많아요 일단 요거 평소 옷 입는 스타일 저는 조금 멋있는 뭔가 제이형 스타일 같은 그런 옷을 도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도 질문지가 있는데요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시도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은 제가 근데 사실 저희 중에서 저만 아직까지 막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에쉬 같은 종류의 그런 색깔이랑 막 파란색이랑 뭔가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뭐 그레이랑 뭔가 빨강 그런 쪽도 해보고 싶고 저는 일단 진짜 무슨 색깔이든 다 해보고 싶어. 네그 저의 욕심이고 그리고 뭔가 흰색깔? 도 진짜 막탈수 엄청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뭔가 흰색깔도 좀해보고 싶어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지금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뭔가 지금 뭔가 좀 재미있으면서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살짝 혼란스럽다? 네, 살짝 그, 네,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수영장에 가볼 건데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오리가 엄청 많아요. 와, 근데 진짜, 와, 너무 귀엽다. 한번 이 뜰채를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애기 오리가 외로워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잡았고요 뭐죠? 뭐아무튼 구했습니다 아이 새끼 오리가 아니고 저 초록 볼 안에 그게 있나봐요 요, 네, 요큰 오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저는 사실 진짜 사계절이다 좋아요 왜냐면은 진짜 뭔가 그 계절마다 뭔가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른데 요즘은 뭔가 지금 같은 가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가을만의 그런 분위기와 뭔가 씁쓸함?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을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또 있죠 이번에는 어요 오리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뭔가 이 오리를 잡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좀 많아요 저는 일단 민트 색깔 되게 좋아하고 조금 뭔가 파스텔톤을 되게 좋아해요 뭔가 연보라 이런 것도 그렇고 일단 노란색 되게 좋아하고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노란색 옷을 되게 많이 입고 뭐 사진 찍었는데 초록색도 좋아하고 하늘색도 좋아하고 보면은 살짝 뭔가 그냥 편안한 그런 색깔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아닌 색깔도 있는데 그런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여기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미스터리하게 막 숨겨져 있더라고요 뭔가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없나? 여기 있네 지금 눈앞에 팬분들이 나타난다면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저를 사랑.. <웃음> 뭔가 마지막 말 같지만 정말 저에게 관심과 많은 사랑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은 되게 부족하지만 뭔가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뵈요. 안녕. 사랑합니다.